최근 후지산 부근의 마을들에서 수돗물을 틀면 수돗물이 데워져서 나오고 새들이 후지산에서 사라져서 보이지 않는다며 후지산 폭발에 대한 공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산의 분화는 마그마의 발포 즉 거품 발생 현상에 의해 일어납니다. 땅속 마그마에는 5% 정도의 수분이 있는데 그것이 수증기로 변하는 것이 발포현상입니다. 일단 이 현상이 발생을 하면 은 마그마의 부피가 팽창하기 시작해 곧 화산은 폭발하게 됩니다. 후지산이 바로 이 단계까지 와있다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관동지역의 강진들은 결국 큰 흔들림이고 이큰 흔들림은 결국 후지산의 마그마 구덩이에 자극을 줘서 발포가 촉진되어 후지산은 곧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작년 2021년 2월 13일 일본 후쿠시마 남미에에서 규모 7.1의 강진과 역시 작년 3월 20일 일본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에서 규모 7.0의 강진 그리고 올해 3월 16일에는 다시 한번 일본 후쿠시마 남해에에서 규모 7.3의 강진까지 발생했습니다. 을 이러한 연속 세번의 자극이 일본 후지산의 마그마 구덩이에 전해지면서 후지산의 발포가 진행이 되어 곧 폭발할 것이라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근본적인 후지산 폭발의 시발점은 2만여 명의 피해자가 생긴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지각변동이 활성화가 된 것이 가장 큰 후지산 마그마 구동에 자극을 주었을 것이고 실제로 그동안 조용하던 후지산에 이상 징후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동일본 대지진 직후였습니다. 동일본대지진 직후에 후지산 주변 호수의 수위가 줄어들고 이 호수 온도가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발생 당시에도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해서 후지산이 대폭발을 할지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많았습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발생 당시의 후지산 폭발의 근거는 대부분이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시조가현의 강진과 학권의 화산대에서의 군발지진을 그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2년 11월 현재도 같은 근거로 해서 후지산이 폭발할 것이라는 경고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시즈오가현의 강진과 학권의 화산의 공발지진 그리고 학권의 화산에서의 화산폭발입니다. 일본기상청에서는 진원지가 다르고 시즈오가현의 지진과 학권의 화산폭발은 후지산 폭발의 메커니즘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라며 이 주장들을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 후쿠시마 규모 7 이상의 연속 강진 이후에 이 작년 2021년 12월 이 야만아시안 등에서 잇따라서 지진이 발생하는 등의 불길한 징조와 함께 올 2022년 3월에도 후쿠시마에서 7이상의 뭐 강진이 이 발생을 한 후에 이 최근 들어서 이 만년 빙인 이 꼭대기 부분이 녹고 있는 것은 이 마그마가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이 난카이 트러프 대지진 경고들이 한달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더불어서 후지산 대폭발과도 연관되어서 공포가 부풀려지는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 대지진의 원인인 이 난카이 해곡의 출발점이 바로 후지산이기 때문에 후지산 분화와 난카이 해곡 대지진과의 연관성이 이큰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최근 난카이 트러프 대지진 발생을 하는 이, 이 주장을 하시는 이 전문가들이 이 시작을 했는데요 더불어서 후지산 대폭발 주장으로 이 자연스럽게 이 난카이 경고가 후지산 대폭발의 경고로 이 옮겨갔다는 것도 사실 설득력이 있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아무런 근거가 없는 후지산의 대폭발과 이 난가의 대지진의 경고는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후지산 대폭발에 대한 대비를 안일하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